안녕하십니까. TV 국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도로에서 오늘 매매할 물건의 집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도로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대문에서 촬영했습니다 뒤쪽 나무와 산에 있는 나무와 집이 참잘 어울립니다 마당에 잔디가 이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빨간꽃, 하얀꽃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참보기 좋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대문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대문은 장미등불로 되어있습니다 예쁜 그네도 보이네요 오늘 하루 피... 그네타면서 석양을 보면서 휴식을 한번 취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집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예쁜 소나무도 보이네요 건가참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도로와 집이 잘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 집 앞쪽 논밭입니다 거실에서 촬영했습니다 거실에서 마당 쪽으로 거실에서 앞쪽을 보면 정말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아요 장미 대문도 보이고 앞에 논밭이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집 내부 사진입니다 여기저기 몇장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현관인데 햇빛이 정말 잘들어온 모습입니다 방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입니다 방입니다 뒷베란다입니다 주방입니다 거실입니다 주방과 거실입니다 위치나 면적이 궁금하시거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목소리> 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면적은 100제곱미터 30평입니다. 사용 승인들은 2009년 9월입니다. 형태는 방 3개, 주방, 거실, 화람을 2개입니다. 방향은 남서양입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은잔디마당으로어 있습니다. 가기원 하국대수지가 큰게 보입니다. 하국대수지하고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하국리, 하국리에서 위치가 좋은 입니다 한번 들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전화 01024870010, 등록번호 42021236, 주소 경북 방시 남구 대일로 95에서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